남자 중위 남자 진짜 남자 혹은 남성미가 넘치는 남자라는 의미의 단어 Holy Jesus. <웃음> Thank <laughs> you. 나가 l t i